<웃음> 아이고 민망해라 민망한게 <웃음> 사실 작년에는 요거를 마지막에 골라 하고 얼른 도망갔었는데 <웃음> 이게 마지막 곡이야 그고 그냥 사라졌어 짜 짠짠짠짠짠짠. 한 다음에 그냥 싹 나가서 그냥 <웃음> 민망한 줄도 모르고 그랬는데 남아있으려니까 좀 두드렸네요 얼굴이 좀 붉어진 것 같아요 <웃음> 네, 이번엔 진짜 진짜 진짜 네, 마지막 곡입니다. 혹시, 아, 아, 아, 아, 아, 아, 곡 혹시 아시나요? 혹시? 아, 아, 아. 네, 맞아요. 아, 아. 네, 진짜 마지막 곡 들려드릴 건데요. 그 전에 오늘 공연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네, 마지막 연극 다 끝나는데 남아가지고 주절주절하고 있으면 모양이 맞아요다 하고 들어가요. 안할 건데요. 주절주절. <웃음> 오늘 공연 소감을 한번 얘기해주세요. 어떤 는지 그래도.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하다는 말은 언제나 해도 부족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를 사랑해 주시고, 저희 팀을 사랑해 주시고, 태인이를 어, 사랑해 주시고, 주택형을 사랑해 주시고, 강연님 <웃음> 죄송합니다. 네, 너무 많이 했는데 어쨌든. 네. 어, 저희가 좀 작년에 그냥 어, 우리 둘이서 음악이 맞으니까 이걸 해보면 되지 않을까 하고 시작했던 것이 벌써 1년이 지나서 콘서트를 한번더 하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어, 이것도 음, 여러분의 사랑이 없었으면 어, 가능하지 못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어, 그리고 어, 저희가 이 곡을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어, 어떡하지? 라고 생각했는데 어, 그걸 믿고 어, 이끌어주신 어, 김정은 대표님 어, 아티아티스트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네. 어... 음, 그 여러분들 사랑해요, 네. 너무 예쁘고, 잘생기고, 뭐, 그런도 그래도 제가 제일 순두입니다 무슨 말인지아르겠습니까 네. 아니, 중반까지는 신상식에서 예술 대상은 못한 것처럼 누가 감사하고, 누가 감사하고, 누가 감사하고 하다가 갑자기 마지막에 순두부로 끝나는 거예요. 네. 좋다, 이런 유식의 의름대로 쭉쭉 가는 거죠. 네. 이게 저희 팀의 정체성이고요. <웃음> 강필립씨의 존재 이유입니다. 없어서는 안된런 요정 같은 분입니다. 네, 오늘 와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언제 어디서나 또 좋은 음악으로 계속해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어, 오늘 와주신 여러분들 얼굴 하나하나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들려드릴 마지막 노래는 이만께라 이라는 곡입니다. 이 노래를 가실 때꼭새기고 가주셨으면 더 바랄 게 없겠습니다. 오늘 와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언제 어디서 살다가 또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